아 뭐야 이 쓰레기는? 이 집주인도 그래도 물건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을까? 쓰레기라는 건좀 너무하지 않니? 쓰레기, 를 쓰레기라는데 뭐가 불만이야? 오케이. 그 쓰레기. 으 야. 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하우스 플리퍼입니다. 저번에 잠깐 알바로 돈을 벌었는데 이번에 또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히쁨이랑 같이 또 집을 꾸며보려고 해요. 안녕, 자기.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센치해? 그레임이 짜증나게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짜증나게 했어? 자기가 나한테 주먹질했잖아. 맞아. 이렇게 하면 믿는 애들 있다고. <웃음> <웃음> 이거 보는 애들이 굉장히 손질먹어한 친구들이라서 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 왜? 어, 아직 아니야. 어, 아직 아니야. 우와! 좋아, 좋은 리액션이야. 우와! 자, 이제 오늘 우와! 네. 우와! 아! 집을 봅시다. 내가 지금 2억이 있거든? 우리 저번에 집 꾸미느라 일어섰어? 어..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번엔 좀 쨔만한 집으로 가자 그러면 핑크 왕국 같아? 핑크 왕국 여기? 어. 이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근데 이거는 벽, 벽지를 바꾸면 되는 거아이거 겉에만 이쁘다 아이가? 아, 그다 바꿀 거야. 그니까 러 뭐라, 고 그래. 오케이! 우리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 해야지. 그럼! 어이구 씨 <웃음> 아주 일단, 무성해요 일단 정원부터 없애버리죠 그래 좋아 다까카부라 까카푸라 짜증나 까카푸라 <웃음> <웃음>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똥이야? 두더지 굴이야 어머 두더지가 있어 여기? 어. 두더지가 일정 확률로 나오는데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 도끼 가져서 <웃음> 치자 두더지 잡기 있어야 잡지 <웃음> 아! 악 아! 짜증나 완전 징그럽게 생겼지 어머 아도러 <웃음> 어? 이거 팔수 있는 거 아니네? 이번에 마당 어떻게 꾸밀까? 이거 참고로 팔 거라서 응. 이제 저 왼쪽에 이제? 있는 컨스터머들이 어. 원하는 거를 해줘야 돼 수영장을 파기에는 여기 수영장이 없어? 아 수영장 만들 수 있어. 오 어, 진짜? 삽질 딱 3번이면 수영장 크기의 웅덩이를 만들 수 있어. 와 그럼 테니스장도 하고 수영장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피티하는 데도 만들어야겠다. 여기가 2억짜리 집이지 2 0 0억짜리 집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음> 그렇구나. 형님 테니스 칠줄 아세요? 테니스 말고 남편은 칠줄 알아요. 천하 <웃음> 천하 그만 때려. 와꽃 어, 진짜 진짜 안 예쁘다. 하자기 옆에 있는 데가 예쁜 꽃인데. 이거 팔 수.. <웃음> 할수 있는데 그냥 자라고인 거네. 내가 예쁜 꽃이니까 자기는 이제 다른 꽃들조차 안 찾는 거지. 아유, 밟게 한... 많네. 밟게 많아. 역시 내가 꽃이라는 거잘 알지. 아유, 이거 이거. 내가 아주 예쁜 꽃이니까 자기는 잡초인지 꽃인지 알 수가 없어. 내말좀들어야이 <웃음> <x2> <웃음> 얼초. 아, 너무 예쁘다. 잡초는 다 정리가 된거 같고. 자, 이제 <웃음> 들어가 봅시다. <웃음> 와, 진짜 쨍하다. 와, 눈 찢어질 것 같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집이 작아. 그렇지? 어, 아 차고가 있어. 있네. 와이 차는 우리 주는 거야? 어팔수 있나? 어! 팔팔수 있어. 있어. 팔지 마. 이 천만 원짜린데? 팔지 마봐 나도 탈래. 이이 핑크색 자전거는? 있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그럼 있잖아. 이 공은? 바로 천프라예요아이 <웃음> 차가 왜 비뚤게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와 차를 한 손으로 들어서 대박. <웃음> 됐어. 자위이 <힘이> 엄청 세다. <웃음> 이 정도 하는 남자라고.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또내 더? 내 더? 어왜 왜? 고기 고기가 나왜 뭐? 두 두두 두두 두지어 진짜로? 어. 자연 거 아니야? 아니야 스지나 진짜로 진짜 진짜 진짜 이거 이거 다 치운다 그냥. 아! 아 무거워. 여기가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집을 막 어.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응. 완전 새 집인데 응.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응. 없애야 될건 빨리빨리 없애.. 와.. 와우.. 와.. <웃음> 어, 골, 어, 우와, 아 거울 봐. 와 예쁘다. 거울 예쁜데? 진짜 시원하다 뭐야 변기야? 변기겠냐? 우산고지구나 <웃음> <웃음> 변기겠냐? <웃음> 와... 어? 저곰테이도 있다. 어 그러네. 이거 우리 저번에 신혼집 장관할 때 수영장에 있던 두 곰이네요. 북박이장이네. 북부라바빠 북박이장. 집 제가 안 놀아. 아 여기, 여기 드레스룸이구나. 어 아,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좁지? 1인실이네 어. 집이. 일단 다 팔자. 응. 이것들을 그대로 쓸순 없어. 난, 난 죽어버리고 어. 말 거야. 안녕. 이것도 다 판다? 응. 그래 완전 그냥 빈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가자 옆에서 겁나 딱딱거리네 진짜 아. <웃음> 가격 겁나 까인다 욕실이 없다고요? <웃음> 지금 어디야? 막 난리 치고 있다 <웃음> 욕실이 없다고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웃음> 이따가 다 만들어 줄 거다 그래 그래 세탁기 응. 잘 기억해 놔? 차고는 이렇게 따로 두는 게 맞고 응, 문 닫아봐 문닫았쓰문닫았쓰문 응. 닫아 문 닫아 문 닫아쓰 문 닿아다 문문 조명도 약하고 화장실 여기로 그대로 쓸까? 응. 이층의 공간이 협소하긴 하지만 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는 방 그대로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음.. 나가봐. 여기 방을 좀더 크게 쓸수 없나? 이거를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쓰면 안 돼? 벽을 세워가지고.. 어 거기 벽을 세워보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치라 이거지. 어, 어. 요렇게. 어, 어. 근데 나,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음. 이방 하나를 그냥 통째로 다 뚫어버리는 거지. 근데 벽이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방이. 일단은 세우고 보자 근데 지금 세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응. 자 됐다 다시 부수야겠다이 생각들부터 <웃음> 어떡하냐? 큰일났다 왜? 문을 문을 둬야될 자리를 먼저 하고 이걸 이렇게 둬야되거든? 아아 피같은 거. 어우 속 시원하네 이렇게 해서 문을 두개를 놓고 일단은 이 벽이 있는 상태로는 여기 이 벽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벽을 세웠으니까 이쪽을 다 부수자고. 그래. 다 부수고 생각하자. 오케이. 그럼 문도 없어지는가? 그지 문도 따아야겠다 문도! 하. 개 좋아. 개 좋아. 아 키, 키, 키워. 키, 키워. 키, 키워. 응. 그러니까 벽을 응. 여기서 이렇게 응. 세워 가지고 응. 여기를 좀 좁은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 그리고 여기 엄청 방을 넓게 쓰는 거야. 오케이. 네, 아 오케이. 뭐야 이 쓰레기는? 이 집주인도 그래도 물건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을까? 쓰레기라는 건좀너무하않니 나한텐 쓰레기야. 쓰레기를 쓰레기라는데 뭐가 오케이. 불만이야? 오케이. 야 쓰레기. 아 오케이. 아 이제 좀속 시원하네. 뭐야 저건? 거리는거같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창규야! 나 여기 좋은 방법이생각났어 일단 벽 세우지 마. 봐 왜? 왜? 왜? 여기를 그냥 문 여기 막아버리고 문을 여기다 세울 거야 그냥. 여기다 문 세우고. 그럼 그냥 아예 벽을 없애버려. 그냥 2층을 전체로 쓰고 그 드레스룸만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쓰면 되지. 벽은 있어야 된다. 1층의 층간 소음 때문에. 여기다 문을 만들자고? 응. 어때? 문 크기가 되게 애매하네. 아니야 맞춰서 넣을 거야.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옮겨? 문을 문못 뜨네 이거. 하라. 오 됐어? 됐어 어 괜찮지 않아? 이거 그럼... 이칸 부수고 문을 한칸 옮겨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계단이랑 너무 딱 붙어 있잖아 지금 문이. 자. 오! 괜찮다. 아, 훨씬 깔끔하네. 응. 아이고 내 돈. <웃음> 좋네. 넓어지고. 그럼 뭐 드레스룸을 따로 안 만들고 그냥 방 하나에 다 둬, 이렇게? 그게 낫지 않을까? 자, 여기 문 열고 딱 들어왔어. 응. 음. 딱 보이는 게 옷장이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지? 침대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닌데 침대가 안쪽에 있어야 아늑하지. 침대를 여기 벽에 붙이자. 그러면 묻히자. 어어어어.. 그, 그게 맞는 거 같아. 침대를 여기에다가 붙이는 게 나을 음. 거 같아. 대가리는 저 창문 보고. 아좀 꺼져봐, 좀! <웃음> 저 장난감들 좀 치워줘요. 남성스럽지 못하게 정말. 요즘 그런 게 없니? 꺼자 너도! 침대도 팔라 그냥! 그지 같은 침대. 자, 기야 응? 벽. 인테리어부터 사카야. 그래, 다음에 어, 그냥 다 버려버려. 어. 벽지 다 칠하자, 그냥. 그래, 그래. 나 지금 정신 나갈 거야. 어, 아, 다 버려버려. <웃음> 우르르르. Yes. 어떤 나가야 되나? 일단 도배. 완전 그냥 아무 음. 특색 없는 흰색으로 할게 싫어! 그래 뭘로 할까? 핑크색으로 할거야 헤일 핑크 노우 드릴 핑크 미트로 라즈베리 아라 미트로 핑크 미스트 미트로 핑크 미트로 파스텔톤 로즈 이거 괜찮은데? 파스텔톤 로즈? 응 이게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웃음> <에이 야. 웃음> <웃음> 좀 부드러운 핑크 느낌이긴 한데 응, 좋은데 왜 이렇게 문이 더럽냐? 아니 나 페인트 집부터좀 해! 왜 이렇게 정신 차나워다 자고? 이걸로? 그래! 우리가 자주 쓰는 조명 있지? 응 짜잔! 달고 달고 아유이 성능 하나는 확실해요 그니까 뽀잉 아주 좋아요, 뽀잉 아 좋아 벽잘 보인다 그냥 여기를 부엌으로 쓸 거거든? 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그치? 어. 그치? 거기가 자... 제일 적당래 <웃음> 그래서 얘를 뚫어 버릴까? 뚫지 말고 화장실 문이 여기있잖아 어. 화장실 문을 여기로 해오 좋아! 그리고 여기를 T 귿자로 여기 하는 거지 부엌을 T 귿자로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화장실이 여기 하나밖에 없네 2층에도 화장실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귀신 같이와 <웃음> <웃음> 조명이 아래에서 <웃음> 위로 올라오고 있냐? 이 짝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화장실 하나 찍을래? 아니 만들었... 화장실 그러니까 어. 어 샤워 샤워 부스랑 빙기만이든 되지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 부순다 오케이 좋아. 이제 마음에 드는구만 이거다 보고 쳐보자 고 그럼 예핑친 <웃음> 집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 <웃음> <웃음> 핑크에 미친 집 <웃음> 와우 아주 기대가 자, 돼요 오늘 근데 이걸 달순 없잖아 우리 블랙으로 하자. 이게 맞는 거네. 응. 음. 핀친 집을 만약에 내가 한다면 다른 색으로 할것 같아요. 무슨 색으로 할것 같은데요? 난 초록색. 초록색. 약간 연두빛으로 해가지고 약간 어. 식물 키우는 그런 방으로 하는 거지. 싫어. 블랙핑크 하고 싶었단 말이야. 사랑이여 로제 제니 지수 미상. 아나 아, 이분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너무 더럽잖아 그지? 응응. 이거 화장실 타일은 어떻게 할까? 어? 자기가 창문부터 좀 닦을게. 어. 우와! 밖에 보는 거 아니야? 오 어, 짜릿한데? 그니까 뭐지? 화장실 화이트로 할까? 화장실 아니야 타일이 있나 보자 너무 화장실 하얗게 하니까 너무 손에 빠졌잖아 좀 우리 특색 있게 하자 그럼 딥 다크 노노노 노노이 도자기 타일 이거? 응 점심 나갈 것 같아 포인트로만 아 포인트를 꼭 주어야 되는 건데 <웃음> 포인트로 주고 싶으니까 어, 세라메탈 클래식 그린 어때? 어때? 괜찮은 아, 것, 같은데? 것 같아?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괜찮은 것 같은데, 고 아니야, 왜 이렇게 어두운 능 그래서. 아지 아, 좀 무서워, 이제 <웃음> 살짝. 아, 뭐야, 씨.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새거 맞아? 아, 봉나이가 끌린 것 같아. 왜 이렇게 더러워? 자기야, 어? 그냥 화이트로 하자. 어. 안 예뻐. 이어붙이면예뻐 아, 이어붙이 하니까 더안 예뻐. 아, 싫어, 이게 더 이상해. 예. 이쁘다 나오잖아! 누가 누가? 오이 괴물이야? <웃음> <웃음> 괴물이니까 이쁘다 그러지! <웃음> 왜 하필 닉네임이 무슨... 오이 괴물인 거야. 다양한 매트 도자기 타일. 아 미친 거 아니냐고! 너무 시커메? 어! 근데 왜왜 어, 왜 이렇게 반 대가리가 돼있죠? 써 우와!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그지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어? 이래 하자. 어, 한다 발라봐봐, 다 발라봐봐. 그럼 다, 내가 골랐거든 그래 이렇게 가자. 괜찮했어 오! 오! <웃음> 괜찮은데? 완전 깔끔깔끔. 제가 그 이제 바닥에 좋아, 있는 좋아. 저 미친개들 얼른 없애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웃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역조, 역조, 역조. 편안한 너무... 등받이가 괜찮나? 대리석 괜찮을까? 한번 놔 볼까? 그래. 자, 조리. 풋. 퐁. 탁. 착. Mm c 보트 unlocked, 이, a n e 됐어. 오. 예쁜데? 오 어, 괜찮았네? 응. 아지 않네. 식초도 놔자 식물. 라이 풀이 와라랑 내려오는 거있잖 와라랑. 여기다가선 f e 특 m 설치해가지고 샴푸, 린스, 뭐 식갱이들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거네. 응, 딱 그게 낫다. 그레이, 그레이 우드. 우드. 괜찮다. 아, 음. 째가네 그러네, 엄청 작네. 좀큰 걸로 하고 싶은데. 그래, 여기다가 그거 손 씻는. 여기다가 둘까? 문이 바로 옆이니까 여기가 난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아, 여기가 제일 난데 그럼 변기는? 변기를 여기. 아니다. 변기가 여기. 그리고 세면대 여기. 위치상 그게 맞아. 그럼 그래, 맞아. 여기다 자. 짭! 근데 딱맞아 진짜 완벽하게 아, 네. 딱맞아 아그렇게해 한번 한번 해보고 아면뭐팔아버려 그래 다잉? 어잉? 소옷? 이옷 올라오고 난리야 아이씨 뭐라까워 셧? 수타투스냐 <웃음> 어디가니 아 내, 내려와! 셔이씨! 아, 소스있냐! 쏙땅빠싱!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그식기이를 사가지고 여기다 건식처럼 쓰자. 그거 발매트 쓰자. 아 싫어. 왜? 욕조 있잖아. 욕조 밑에 나올 때 발매트가 있으면 안 미끄러지고 좋잖아. 여기에 샤워기도 둘 건데. 그래라. 부수밖에 없어? 샤워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몸담고 건.. 건식고. <웃음> <웃음> 저 레트로 싱크대로 할거야 조그만 걸로. 이거 이거 졸라 큰 거야. 아그 그래. 이걸로 하든가. 이거 병이나 두자. 야, 어쩌다가 저기가 가지가 않이좀 중앙으로 와봐. 안 <웃음> 보여. 변기 위에는 이제 그거 놔두자. 수건 놔두고, 어. 뭐 놔두고, 뭐 놔두고 하는 멋있게 있는지. 어. 수납을 아주 예쁘게 할 거예요. 아주 예뻐요. 여기 놔두자. <웃음> 어? 좋은데? <전배? 웃음> 점프 여기 어때, 여기? <웃음> <웃음> 우와, 짱 크다. 변기 앉았다 일어나면 대가리 부딪치겠는데? 아니면 이쪽이, 이쪽에, 이쪽에 부딪까 왼쪽에? 너무 툭 튀어 나와서 어 아니, 아니야 괜찮네. 됐어 어 괜찮아 그럼 여기에 나가는 수건 거리 눈에 눈에 다 흐려 조금 오른쪽으로 응. 맞네 딱 여기서 하자 조금만 더 당길 필요 없다 그냥 오른쪽 해 아니 왜딱 좋잖아 이이 거리감 이곳과 이곳의 거리 뭐야 이거 <웃음> 와 아,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우와, 어,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맞아. <웃음> 자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귀엽다. 응. 어, 괜찮네. 그럼 변기 옆에 그거 놔두자. 핸드폰 둘수 있는 작은 이렇게 선반 같은 거. 뭐? 이걸로. 이거? 응. 엄청 긴 건데? 응, 그래? 괜찮아. 우와, 안 되겠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너 개라오 개라오 히어 개라오 히어. 안 예뻐. 어, 저... 어, 자기야 이런 거 어때? 그래. 와 여기 진짜 크다. 걔 벽에 붙일까? 나쁘지 않네. 응. 그래. 여기 창문에도 놔두자. 뭘? 창문에도 식물. 그리고 풀라레레레 나오는 거. 밑으로 레레레레레. 제가 놔. 어, 뭐뭐뭐 뭐 해줘? 액자를 둬야 된다. 액자. 에? 네? 아 나가. 아! 빨리! 시킨 대로해. 어 우리 변기 옆에 쓰레기통은 안 두나? 그래. 이게 딱 화장실 쓰레기통 아닙니까? 왜안 그래, 들어가죠? 그거... 그러면 고리버들 쓰레기통. 왜 이렇게 골라서? <웃음> <웃음> 오늘 예쁘다 화장실에 저 거울이랑 세트네. 나도 자. 싫어. 고리버들. 너무 커. 저게 또휴지를 얼마나 가득 채우려고 지금 어? 됐어 싫어 싫어 싫어. 아니 아니. 훔치. 들어봐 들 아야 아야 아야. 자기야 여기 빈자리가 너무 큰데 여기다 뭐둘거 없나? 그러게 식물! 아 식물을 여기다 내도큰 식물! 요즘에 이렇게 큰 식물 막막막 놔두고 조명 안 돼서 그 이게 가려지잖아 그럼 제 <웃음> 선반에 <웃음> 오른쪽에 붙이면 되지 아니면 바로 뒤쪽에 붙이던 거 저기다가 나아 집너어어 어, 괜찮지 그지 괜찮지? 그래도 놔두고 또또또 또, 또 하나 그러니까 또막 엄청 크진 않네 그러게 얘는 그럼 변기 옆에 놔둘까? 변기를 꾸미려고 해 <웃음> 괜찮네 아니 뭐가 괜찮아 진짜 싫어! 내말 들어줘 그래? 고마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구원을 그럼 희, 화이트로 하자 어 그거 있다 반반으로 하자 우리 예쁠 것 같아 서어 괜찮은데? 일단 쫙 바꿔보자 됐지? 응 그럼 여기 앞에만 핑크로 하자 그럼 차라리 위쪽을 그럼 그냥 핑크로 꾸미든가 그래 알겠어 일단 그럼 내려가 그린으로 하자 자기 하고 싶은 그린인으로 하렴 오 괜찮은 것 같아 어때 생각해 셜루야 여기를 이렇게 보자 그래 여기를 이렇 이어서 보면 지금 옆에 주변이 핑크여서 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좀 뭔가 더 아늑한 색깔이었으면 좋겠는데 다행라 나면 어때 자기야? 생각보다 오. 좀 진한데? 예쁜데? 괜찮데 <웃음> 어, 오른쪽도 그, 얘도 칠해봐. 어, 잠깐만. 이거. 이게 이이 이 그레이 계열이랑 좀잘 어울려요, 오, 맞아. 생각보다. 어, 이걸로 하자. 네. 응, 난 보라색 좋아해. 했어? 좀 어둡나? 조명을 밝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 문이 문제야, 문. 응. 문, <웃음> 문 안녕. 어우, 뭐야 여기는. 여기, 사이버 네. 세계 같아, 무서워. 우리 검은색 문으로 통일하자. 너무 잘 어울리죠? 바닥을 그럼 그레이 색으로 가자. 그래도 아게 모자이크는 별로야? 저런 거? 오른쪽에. 이거 굉장히 지저분해 그래. 어, 얘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해? 거 해? 이거 어거어 해? 이거 어 해? 이거 어게거 해? 이거 어떻거 이거 게 해? 이거 게 이거 이거 이이 해? 이거 어떻 이거 이트어떻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해? 아. 이이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네 어, 어, 괜찮다. 거실은 그냥 화이트로 하자 옳다 e y o u 아닌 w 같 i 눈 지지지지 a 1000, okay? I didn't go o 이 t I didn't g 괜찮다. 괜찮다 i 괜찮 t 괜찮아 u t I didn't g 좋았어 t I didn't go out. I d 그래도 옆에 클라이언트들이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 주니까 어, 좋다. 원래 다 시켰다가 이란이 제일 괜찮은 거같아요 하고. 맞아. 솔히잖아 <웃음> 그게 현실이지. 그러니까. <웃음> 근데 우리 신호실 고밀 때 진짜 엄청 고생했다. 그렇지? 러니까 이거 집이 좁아서 이 정도지.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어 예쁜데. 여기는 안 칠해진다 이거지. 어, 칠해지네? 아, 칠해지네. 오! 오. 아, 칠해지는구나. 칠해지네. 이제 부엌을 좀고민 볼까. 오븐 이쪽을 좀 치우고 여기다가 개수대. 잠을 자면서 깨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맞아. 묶어줘. 자. 좋아요. 딱이 정도? 응. 음, 그런데. 자기 이렇게 튀어나와도 괜찮아? 응 괜찮네. 오 좋아! 그리고 발매트도. 이거 어때? 무서운데 머리카락 같아. 주신의 머리카락 같다. 꽃무늬 클래식 카펫. 예? 오 괜찮은데? 네? 너무 크다 너무 크다는데. 들어가지도. 않아 오 어, 너무 크다. 어 들어가진다. 그렇게 하자. 진 진심이야? 응. 오 좋은데. 오 예쁘다. 예쁜데? 어 예쁘다. 좀더 위로. 그리고 인덕션 됐지? 응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어서 딱 맞추자 그냥 그거 놔두자 엄청 큰 쓰레기통 있었잖아 이거 예뻤던 엄청 거대한 모기가 나의 발을 고리 물었어 고리버들 쓰레기통 고리버들 아 어, 어, 예쁘다 냉장고, 냉장고. 아 어, 세탁기 세탁기 세탁기 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 것 좋다 것얘 넣어 꺼져 이제 이게 들어가면 딱이야! 오오! 네? 뜨는데? 아저 선대매 그런가봐 그럼 이걸 다 조금씩 살짝 뺄까? 됐다자 이거 쓰레기통 여기다 쓰세요 그냥 <웃음> 어! 세탁기 위에다 두자! 빨래바구니처럼 어? 좋은데? 그지 그 이거 빨래바구니 아니야 이거? 그니까 러 누가 봐도 올라가 어? 이 새끼야! 말을 안 들어 이 새끼가 어 거기다 두자 자, 됐어. 어 괜찮네 창문 위에 식물이들. 아 식물 좀 그만 놔 식물성애자야. 아니야 식물 나좀 좋아. 아... 저 오른쪽에 있는 로즈마리를 응. 내려놓자. 됐어? 응. 걔는 이제 어 아, 그쪽으로. 됐어 부업은 세탁기. 세탁기. 아 그거 머시킹이야 그거. 냉장고. 어. 이거 하나 더. 아 존나 싫어 진짜. 괜찮다. 그지 근데 자기도 이제 겉에 파란색인 무늬가 좋은가 보다. 아이고 딱이다. 여기 위에도 수납을 멋있게 하자. 봐봐. 파티션. 아이 너무 안 어울려 지 그러네. 옥키. 아, 이걸 세우자. 냉장고가 들어갈 만한 그런 느낌의 처리를 하는 거지. 아니, 별로 저... 숨 막혀보여 왜 이렇게. 저 아니저 위에 벽을 뚫어버려. 됐어. 좋았어. 됐다. 오 뭐야 와, 화장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그치? 이거 봐 식물이 뭐다 있다니까 잠깐 눈 뗐다가 딱 들어오니까 이거 느낌이 봐 오네. 식물 있는 걸 보면 확실하했지 식물 있는 게 훨씬 예쁘다고자 네. 오늘은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화단도 꾸며야 된다 알지? 고마정 아! <웃음> <웃음>